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 트리 패밀리 w e l c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오늘 저를 처음 보신다면 w e l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타미 쌤이고요 저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ABC도 모르는 아이들을 영어를 술술 줄줄 읽고 말하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쉽게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기 위해서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 알파벳의 소리들을 다뤘고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들 또한 다뤘습니다. 오늘은 모음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는 영어에는 딱 다섯 개 y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밖에 없죠. 한글에서도 모음이 겹모음을 포함하면 20여개가 되는데요. 대여섯 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20여개의 소리를 내려면 많은 변형과 규칙들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l과 r를 만났을 때 변하는 모음 소리들 분명히 그 소리가 끝에 들렸었는데 그 단어가 끝에 없는 것들 끝에는 올수 없는 모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과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o! L 이라는 단어가 모음들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로 A와 L이 붙었을 때요 어 소리가 납니다. 한글 어 소리를 내다가 혀를 앞니와 잇몸 사이에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어 모든 어 모두 tall, 키가 큰, small, 작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small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울 때 이것을 보고 smell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A가 애소리라고 배우니까 그래서 small이라는 소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A와 L이 만났지만 L 다음에 크, K가 오게 될 때는 L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a의 어 소리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talk 말하다, walk 걷다 등의 발음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l은 a의 소리를 변형해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와 l이 만났을 때는 ol 소리가 납니다. o의 이름대로 소리가 나고요. 거기에 을을 붙여주어서 ol 소리가 납니다. 올이 아니라 all, 입술을 조금 끝에 모아주셔야 됩니다. cold 추운 gold 금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toll 고속도로에 운전할 때 톨비 내잖아요. 그 toll입니다. le e를 만났을 때는 약간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le가 단어의 앞쪽에 있을 때는 원래 소리대로 르에 e, 소리가 합쳐져서 레 소리가 나는데요. 이 L E가 단어의 끝에 가 있을 때는 E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으로 uh, 소리가 납니다. E가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Leg 다리, little little 으 그, uh, 소리가 났죠 끝에. R도 같이 볼까요? A가 R를 만났을 때, A R를 썼을 때는 Air이 아니라 r이 됩니다 far, 먼, car, 자동차, card, 카드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er, ir, ur 이세 가지 모두 er 소리가 납니다 teacher, 선생님 할때 er이 er 소리가 나고요 yes sir 할때 sir, ir도 er 소리가 나고요 blur, 뿌연 같은 단어도요 e er 소리가 납니다 or은 or 소리가 납니다 or 전기코드 같은 코 h o 정리하다 분류하다 라는 뜻의 sort도 있고요 l과 r의 소리들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하시면서 덤으로 l 소리법 혀를 잇몸과 앞니 사이에 대는 것 r 혀가 아무데도 닿지 않고 조금만 굴리시는 것 같이 연습하시면 참 좋겠네요. 자, 영어를 쓸 때는 끝에 올수 없는 모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happy, angry, hungry, thirsty, study, say, play 이렇게 이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배운 게 i니까 i로 단어가 끝나야 될 텐데 정작 사전을 찾아보면 i로 끝나는 단어들은 외래어들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 무엇으로 끝나야 할까요? 옆에 글다 보셨죠? 네, Y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Y가 네 번째 이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난다고 했죠. happy 여기서 Y가 이 소리가 났습니다. study 여기도 Y가 다섯 번째에 있죠? 이름이나 외래어들 빼고는 a, i, u로 끝나는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은요. 이가 묵음인데요. 그이가 사용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자음의 변화 시간에 봤던 이가 C나 G의 소리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이가 다른 모음의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끝에 있는 이의 소리는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LE와 같이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단어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단어 기억하실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 입니다. 80, 90년대 전에는 이 단어를 어 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것을 에 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어 라고 읽으셔도 상관없고 에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어나에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가 있죠. 나, 나는 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왕초보 영어고실 1강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취급해서 대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글자 단어들을 볼게요. 두 글자 단어 조합의 가능성은 모음과 자음이 있든지 자음과 모음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요, am, on, as, at. on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어들은 원래 우리가 기존에 배운 a 소리가 났죠. a, n은 on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부터 a를 어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어와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a, n은 on이라고 읽습니다. 언어라는 게 역사가 깊다 보니 유행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어도 지켜지는 것들은 계속 지켜지더라고요. 이로 시작하는 두 단어는 외래어 빼고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e는 넘어가고요. i로 시작하는 단어들 if, 만약, 비동사죠. 입니다, 있습니다의 뜻을 가진 is, 그리고 it, 그것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i는 혀가 아래니 밑으로 떨어진 e, 소리를 내게 됩니다. O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of 같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어를 사용했고요. Or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O가 R을 만났을 때 나는 or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U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요 up, 위, 위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운 소리 그대로 어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의 글씨를 보셨을 때 두 글자만 있다면 이름 소리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두 글자 단어들 중 자음이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동영상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E로 끝나는 단어들이 좀 많은데요. B. 비동사 할때 B. He. 그는 그 남자는 Me. 나를, 나에게, 위 우리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다뤘던 sh는 한소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she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했을 때 뒤에 모음은 무슨 소리가 났죠? 이름 그대로, e의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는 이렇게 두 글자나 세 글자에서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모음이 독립적으로 사용됐을 때에만 이름 소리가 됩니다. 긴 단어 속에 이 모양이 숨어 있다고 해서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로 끝나는 단어 또한 저는 못 찾았어요. 찾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O로 끝나는 단어들을 볼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Go 가다, No 아니, So 그래서와 같이 O가 이름 소리 그대로 O라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Do 무엇무엇을 하다. 투 어디어디로, 저번에 봤던 h를 만나 하나가 된 wh, 후 누구, 이렇게 o가 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o의 두 가지 소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로 이루어지는 단어와 두 글자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외워버리시는 게더 쉬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규칙을 알고 외우시는 것과 규칙 없이 그냥 단어만 외우시는 것과 유지력과 응용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도 많은 규칙들을 다뤘는데요. 자주 반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6강 3글자 네글자 단어와 마법의 모음 기대되지 않으세요? 마법의 모음 Magic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보다 영어를 쉽게 술술 읽으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교실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